함께하는 공간, 공간 행복한 우리 순간, 순간 우리만의 시간, 시간. 너와 나 모두가. 나 나. Oh o no, oh baby. oh o no. Ho, ho, ho